아, 노래 개 좋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인사 오락스입니다. 노래는 좋은데 현실에서 만나지도 못할 가상 캐릭터가 그렇게 좋냐고요? 방금 빠따 줄 씨발. 현실에서 만나지 못해서 더 좋은 게 아닐까?